안녕하세요 여러분 의결전구 입니다 미세먼지 시진핑 타이완 넘버원 인해전술 공상당 천안문 이 단어들을 들으면 바로 떠오르는게 있으실 겁니다 바로 중국이죠 아주 위대하고 거대하고 애국심 강한 엄청난 대국입니다 바로 이 중국 우리나라에게는 그다지 달가운 국가가 아니긴 합니다 뭐 최근 들어서는 미세먼지 때문에 싫고 몇년 전에는 사드 그거 좀 설치한다고 하니까 이악 물고 한국 까나르면서 뭐 롯데 때려부수고 태극기 찍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중국 친구들은 강력한 중화사상 덕분에 자국에 대한 걸 애국심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게 강하며 덕분에 아주 배타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지네 조금 건들면 감히 우리를 건드려? 이런 마인드로 바락바락 화낸다 이거죠 뭐 여러분도 한두번 본거 아닐걸요 그런데 이런 중국파워가 게임 하나를 조져놨습니다 야 얘네는 진짜 다른 의미로 참 대단해 아무래도 1960년 대만의 계엄령 시절을 배경으로 한 대만의 공포게임인 반교 디텐션 당시 대만의 많은 사회적으로 어두웠던 부분들을 고발한 게임이며 더불어 게임의 완성도 또한 놓치지 않아 명작으로 불리는 작품이죠 이런 반교 디텐션의 후속작인 환원 디보션 전작인 반교가 60년도의 계엄령 시절이었다면 환원은 80년도 종교가 일상이던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만큼 종교에 관한 다양한 요소들이 게임 속에 녹아들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작중에 등장하는 사이비 종교에서 모시고 있는 신인 자고관음의 부적에 시진핑을 까는 이스터에그가 있는데 바로 이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게 됩니다 해당 부적의 오른쪽 한자는 시진핑을 왼쪽 한자는 곰돌이 풀을 의미하며 아래에 찍혀있는 빨간 도장은 우리나라에서 너희 어머니... 음... 음... 음, 정도의 패드립이라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이이스터에그을 발견한 중국인들은 매우 극대노하였고 환원 디보션의 스팀평가에 테러를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4000개의 평가와 함께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던 환원은 8시간 만에 약 13000개의 평가가 달렸으며 대체로 부정적이라는 엄청난 평점 테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게임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게임 트레일러 영상에도 신고를 받고 전작인 반교 디텐션에도 비추천 테러를 감행하였습니다 사드 배치한다고 세극기까지 찢었던 친구들인데 안그래도 개조수로 보고 있던 대만이 이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눈 뒤집어지죠 결국 그 결과 환원을 퍼블리싱 하던 중국 회사인 인디 이벤트와 윙킹 스카이워커가 스팀의 퍼블리셔 목록에서 사라졌으며 윙킹은 제작사와 계약을 파기하고 손해배상 을 청구할 것이라며 아주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작이었던 반교의 퍼블리셔 인 코코넛 아일랜드도 스팀 목록 에서 사라진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올라있는 환원 디보션의 트레일러는 중첩된 신고로 인해서 동영상이 내려간 상태죠 결국 이 사단이 나자 개발사 측에 해명에 나섰는데 해당 내용을 대충 요약해보자면 해당 이스터에그 와 관련해서는 개발사 측의 고의가 아니라 한 개발자의 단독적인 행위 였고 이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에게 사죄를 드리며 이후 발생하는 계약파기나 스팀 환불 등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최근 발생한 이슈를 조금 시키고 문제가 된 부분들을 수정할 시간을 가지고자 하여 상점 페이지를 일시적으로 비공개하겠 다고 발표하여 현재 스팀 상점 페이지에서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게임을 개발자 하나가 개트롤링해서 말아쳐먹고 있으니까 이건 나 진짜 미안하고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불쌍한 겁니다. 물론 검수를 안한 잘못도 있겠지만 개발자 하나가 개트롤링해서 계약 나라가 욕 존나 차먹어 이제 게임도 못 팔아. 어휴. 아마 지금쯤 회사에서 존나 깨지고 있을 겁니다. 잘렸거나요. 뭐 어쨌거나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개발사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support red candle 이라는 해시태그를 게임의 상징인 노란 튤립과 함께 달면서 제작사를 지지하는 캠페인을 sns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회사가 그 개발자가 잘한 짓은 아닙니다 뭐 대만과 중국의 사이가 아주 나쁘고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거왜 괜히 중국애들이 타이완 넘버원 하면 부들부들 거리겠습니까 아무리 그렇다지만 뭐 개뜬금으로 한나라의 주석을 씨게 욕한다면 뭐 듣는 입장에선 당연히 화가 나긴 하겠죠 그런데 진짜 현재 상황에서 의아한 점은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가 생각될 정도로 아주 회사 하나가 시진핑 욕 한번 썼다고 십창이 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한두 번이 아니라지만 매번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무슨 광신도들 같아. 이 정도면 중국이라는 국가가 아니라 시진핑이라는 종교 국가 같아요. 아하긴 거긴 국가 대충 부르면 잡혀가는 데지. 아니 조금 욕도 못 합니까? 이건 아니지. 저는 당당하게 욕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이 개. 아이쿠. <웃음> 제 영상도 차단당할지 모르니까 조심해야겠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